힘만 얻으면 갑질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거다 보상 받으려고 하고 남한테 황당하죠. 인간이요. 뭐 하나만 더 갖고 있어도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로 한 사람, 내말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자기 욕망에그 수단화해가지고 그 사람을 착취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양심의 정반대 상황이거든요. 비양심, 악. 욕심이 악은 아닙니다. 욕심이 양심 말만 들으면 악이 아닌데 욕심이 치고 나가면 악이 돼요 즉, 욕심이 어디까지 치고 나가느냐 남을 짓밟고라도 내욕심 채워야겠다 하면 악입니다 내 욕심 자체는 악은 아니에요 양심적인 범위 안에서 찜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 욕심을 채우겠다 그건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 인생의 맛이 맛있... 욕심이 채워져야 재밌지 여러분 양심만 채워지면 재밌습니까? 못 사세요 여러분 욕심이 또 우리가 잔재미로 살아갑니다. 자잘한 거 하나가 또 욕망이 채워질 때또 거기서 또왜 축복이냐면 많은 걸 경험해요. 그 욕망의,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합니다. 또 욕망의 좌절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욕망을 버리시면 안 되고요. 양심말만 듣게 하면 우리는 예, 욕망경영의 달인이 될수 있다. 욕망은 경영해야 될 거다. 그런데 욕심말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린 도깨비가 될 수밖에,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그 사람들도 아마 처음에는 처음에 한번 허용할 때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욕심을 탁 따를 때, 아주 사이코패스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남을 짓밟을 때 조금 부드람스러웠을 텐데 해보니까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별로 자기가 갑이다 보니까 저항도 없어요. 할만하네. 그러면 요 누울 자리를 보면요. 대자로 뻗어서 자는 게사람이야 발 뻗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해요. 언제요? 언제까지 걸릴 때까지요. 걸리면요. 또 자리 옮겨서 또 해요. 멈추기가 힘듭니다. 실제 인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있잖아요. 2년이 안 돼서 못했지. 2년만 되면 다 하겠다는 사람들줄서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 미투 운동이 나쁜 놈들 하면서 아 부럽다. 누구는 저렇게 갑질을 하는데 나는 이 인생은 뭐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중생심에서는. 그러니까 중생심 차원에서는요. 그게 진짜 해, 진짜 갑이라는 그거 아닌가요? 그 갑의 삶 아닌가요? 남 짓밟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주변 다 잡아먹고 자기 욕심 다 채우는 거. 이게 마귀의 논리에서는요. 그게 이게 마귀의 논리라고 하는 이유가요. 호리피해가 그냥 내 욕심 작은 거 소소하게 채울 때는 괜찮은 말이에요. 이게 악이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그데 이게 어느 양심을 딱 떼는 순간, 양심에서 벗어난 순간 진짜 무서워집니다. 전쟁 무서우시죠? 왜? 전쟁나면요. 양심을 벗어버려요, 사람들이. 그 조건이 되면 쉽게 벗습니다. 다 벗는다는 건 아니지만 중생심 차원에서 볼때 취약한 상태가 돼요. 벗어버리기 딱 좋은 상태가 돼요. 그리고 중생심 벗어버리기 제일 좋은 상태가 전쟁 아니라도 언제죠? 성공했을 때. 갑이 됐을 때내 말에 껌뻑 죽, 아주 죽는 그 을들이 등장할 때 석고 칩니다 왜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